오 참. 만 한번 이에뭐 만나 길이 봐봐. 네 가지 마. 어, 우리 진짜 잘좀잘영려걸 해야 어. 진짜 섹시 브라 이 진짜 유명한 거 네, 어디로 가야 돼요? 먹는데 아, 어깨에소 네. 먹는 뭐 그렇게 다 놀이 먹 참. 못게 I'm s o r a y sorry. I'm s o u r y i o r r y I'm r 시 y I'm sorry. I'm I'm i sorry. o r r r r y o r o m 몇년된 건가 알어 아, 몰라요 오래됐어요 3 5 년이 됐는데 최고 영상은 주에서 어저께 찜고 온다 고 그랬는데 오줌 말라 그랬는데 그 아래가 얼갈때있다고그러더라아 그쪽에 같은 날 찍으러 그 인터넷에 올려주시면 막 차, 사람이 서가지고 막 있는데 나오면 나오는데 싸고막 그래도 음. 거주기까지는 음. 한 사람이 사망을 치러 살아오는데 한참 만들어 갖고 갖고 또나무지 사서 기다렸다고 그 만들어, 만들어 가니까 한참을 했거든요 한달 넘게 있다가 막왔거든 여름방학에 오기로 온다 아. 얘참 알아? 우 u 다